이제 보호기술 강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일단, 보호기술들은, 뭐, 복잡한 기술들도 꽤나 많이 나오니까, 어, 파라코드 레치도 다시 달아봤고요. 원래 저는 레치를 떼고 최소한만, 최소한의 나사만 박아서 돌리는 걸 정말로 좋아해요. 걸리적거리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핸들 구분 잘 되라고, 복잡한 기술이 나와도 핸들 구분이 잘 되라고 일부러 파라코드 레치를 다시 만들어놨어요. 뭐 파라코드레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제 채널에 파라코드레치 강좌가 있을 터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쓸뭐 없는 얘기였어요. 어 강좌를 고급기술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절대로 바로 고급기술을 배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 초급 중급부터 먼저 익히신 다음에 고급을 들어가세요 자,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냥 바로 고급을 익히시게 되면 음, 일단 이해가 잘안 되겠고요. 뭐, 만약 이 고급 기술을 바로 익히셔도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기술이 아무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차근차근 배우는 게 제일 좋아. 아무튼 이제 미들오브헬 기술을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팬드려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헬리쉬를 응용하게 될 겁니다. 뭔 소리냐, 어, 이 자세에서, 자, 이 자세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젠노러버를 하는데, 중지다 걸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중지랑 약지랑 잡은 상태인데, 풀트유 시작자세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헬리쉬를 떠올려보자. 젠노러버를 하신 다음에, 바로, 검지랑 중지로, 이풀트유 시작자세를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헬벤트가 들어갔었죠? 자, 그걸 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셀프엔리이 주신 펭그랩 상태에서 중지에 다 걸치게 그젠로벌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점이 중지랑 약지로 풀트의시작지선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신 다음에 헬리쉬 하듯이 헬리쉬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젠로벌를 하신 다음에 그냥 검지랑 중지랑 잡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랑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헬벤트를 해줘요. 헬벤트를 해줘요 그리고 어, 중지손가락으로 회전을 넣게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헬벤트가 이 자세에서 풀트위 시작 자세에서 검지위에 발리 송을올리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바로 검지손가락으로 회전을 줬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냥 이 자세에서 이렇게 중지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중지를 타고 회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회전이 되고 있어요 그때 여기 있었던 검지 지금 덜렁거리는 게 검지예요 자 검지를 세이프 핸들 쪽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회전했던 힘 때문에 계속 되카 이렇게 다치게 되겠죠 다치게 돼요 이때 중지는 빠지시고 이 힘을 이용하셔서 채플린을 두바퀴 돌리신 다음에 풀트이 시작 제스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헬벤트로 마무리 이게 미들 오프 헬이에요 자 다시 젠더 로버를 하신 다음에 중장 약지랑 잡으세요 이렇게 풀투이 시작 재스로만 내려주신 다음 그리고 헬벤트 그리고 중지로 회전해 주시고 검지로 잡고 채플린 두 바퀴 헬벤트 이게 위 h 오브 헬 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위 h 오브 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젠로러버를 시작해 가지고 젠로러버를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어, 중지랑 약지랑 잡아서 헬벤트를 넣는 부분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예전에 초급, 어, 중급 기술 강좌 때한번 말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기술들이 왔을 때는 반으로 쪼개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 이렇게 잡고 헬벤트가 되는 부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젠노로벌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약지랑 중지를 잡고 헬벤트가 되는 부분. 이 부분만 따로 연습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꽤 되신다면 어, 이게 풀버전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약간의 작은 팁이었고요 어, 모든 기술이 그렇듯 연습이 답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강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젠더러버를 하신 다음에 중지랑 약지로 헬리쉬 하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헬벤트를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서 그세이브핸드를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바이트핸드를 지게 되죠 뭐 이렇게 지게 되는데 여기서 바이트핸드를 지게 되는데 주위손가락이 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쯤 왔을 때 바로 헤벤트 기술을 어, 시전하시게 시전 되시면 칼날이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기 때문에 베일 일은 없어요 기술만 잘 성공하시면 베일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캐치를 해 주신 다음에 헬벤트를 해줘요 중지로 회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검지랑 검지로 잡고 채플린 두바키 그리고 헬벤트로 마무리 이게 미드 오브 헬 입니다 자 이걸로 건지를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드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구독하기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영상 설명란 펼쳐보시면 어, 제 sns나 뭐 블로그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들러주세요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여태까지 30여 중에 발리성 리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터이니. 한 번쯤은 들러봐서, 들러서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